안녕하십니까 광스 t v 성광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곳은 그 강남역 쪽에 있는 마라탕집입니다 그 저쪽 건너편이 노년동이고 이쪽 건너편이 강남역 방향인데 그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마라탕 전문점이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 유행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확 모여요 확 모여서 한꺼번에 싹 없어져요 그럼 결국 누가 손해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거든 그런데도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오늘 마라탕이 굉장히 프랜차이즈로 유행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고 제 시각에서 보이는 장점과 아쉬운 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이 원래 스촨 지역의 대표 음식인데 스차는 매운 음식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특유의 매운맛 덕분에 마라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라탕 자체에 첫 맛도 중요하지만 끝맛 중독성 있는 맛이 있어요 여기에 알싸한 맛도 있고 아니면은 매우면서도 특유의 매력적인 맛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마라탕이 국내에서 사랑받은지는 양꼬치치 아니면 중식당 일부에서 그 마라탕 이란 메뉴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 매운탕이구나 매운 맛이 있네 이런식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인 허고와 마라탕의 관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아니다 다를까 전문점이 점점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탕이 원래 그 장강 지역 쪽 사공들이 힘들 때 강변에서 불 피워서 양동이에 야채 넣고 뭐 화료 뭐 이런 뭘 거를 넣어서 막 바로 즉석에서 해먹었다 한 유래들이 있어요 장강지역에서 시작해서 아마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라탕의 이렇게 전문점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컨셉 자체가 이것저것 본인들이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마라탕 전문점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에 한20몇년 전에 갔을 때는 마라탕을 먹었을 때 너무 알싸한 맛이 강하면서 매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집들에서도 팔고 양꼬치집에서도 팔고 이러면서 가끔씩 먹게 됐는데 지금은 맛있어졌어요 그런 거를 이제 컨셉화해서 20대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에 마라탕 전문점들이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또확 몰리지 않나 이런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결국에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은확 생겼다가 또확 없어졌을 때 살아남는 집만 살아남을 수 있는 컨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양꼬치집이 예전에 프랜차이즈로 확 생겨났다가 지금은 특색이 있는지 몇 군데만 그 지역마다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강남역에 있는 마라탕집을 한 바퀴 싹다 훑고 어떻게 팔고 있나 어떤 맛인가 확인하고 왔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마라탕이 확 유행을 할까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장사할 때 컨셉이 제일 중요해요 컨셉이 제일 중요한데 마라탕이 프랜차이즈 하려면 은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은 새로운 컨셉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 새로운 컨셉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걸또 들여와서 프랜차이즈를 쫙 내야지 먹고 살수 있겠죠 자, 여기 서함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프랜차이즈 개념 자체가 같이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만드는 게 프랜차이즈인데 우리나라 특징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한번확 내고 싹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손해 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죠. 프랜차이즈 본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또 다른 유행을 한번 싹 풀어요. 또싹 없어져요. 그러면 또 누가 손해 보죠? 장사하는 사람들만 손해 봐요. 본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프랜차이즈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먹고 살자. 가게 살아남게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 원래 취지입니다. 근데그 취지가 퇴색돼서 분위기, 야, 이거 유행하니까 요번에 한번 이걸로 쫙 밀어보자. 그러니까 각종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마라탕이다 들어오는 거죠.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들어오고, 새로운 업체들도 들어오고, 그럼 유행 팍 지금 타는데, 요 유행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행 끝나면 그대로 또 없어지겠죠 그럼 또 누가 손해봐요 점주들이 손해보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 이거는 기존에 있던 맛이고 그 거기다가 마라탕도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유행 탈때 한꺼번에 싹 생겼다가 싹 없어질 수 있는 프랜차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게가 지역마다 한 군데 정도 있으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그 상권에 벌써 여섯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죄살 깎이 막히잖아 결국에는 싸우다가 싹 없어지겠죠 그러면 은그 중에 하나 아예 주인이 붙어서 더 맛있게 했거나 아니면 은 특색이 이 집이 제일 강한 집그 집만 살아남겠죠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너무 경쟁이 심하면 또다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특색 있고 어? 기존에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지금은 올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 붐이 일어나서 한번 쫙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장사한다 그러면은 제가 프랜차이즈 받는다 그러면 마라탕을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유행이니까. 유행 다 끝나고 살아남는 집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 유행 할때싹 들어가서 최고로 경쟁 붙고 나서 힘들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확 퍼졌을 겁니다. 근데 그 장점이 너무 퍼지면은 퇴색돼버려요 장점이 아니라 평범한 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들어갈 때는 항상 유행 타는 거는 더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강남역 상권에서 마라탕이 어떻게 될지 장사꾼의 시각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